교재 11쪽 4분의 4 박자 예제 교재 11쪽 4분의 3 박자 예제 예뻐라 아름다운 눈. 기타록 음악 종소리 다세야 여러분들 기타 연습하실 때 기초 내용을 꼭 마스터 하시고 교재 내용을 연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항상 기타 연습하기 전에 조율은 꼭 해놓으시고요. 통기타 잡는 자세부터 피크 잡는 방법 그다음에 스트럼하는 방법 피킹하는 방법 왼손 오른손 타임 연습 마지막으로 기본 음자리 연습까지 꼭 하신 다음에 알프레드 교제를 하시면 여러분한테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.